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하모닉 그룹의 두 번째 그룹인 영량이들 능력 그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번 3번 5번이죠 이들의 하모닉 해석을 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1번, 3번, 5번 이 사람들 이름이 왜 능력그룹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편하게 영양이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전 영상에서 낙관이들, 긍정적 전망그룹의 이름을 설명할 때를 기억해보세요. 이 사람들 이름이 왜 긍정적 전망그룹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2번, 7번, 9번 포인트를 연결한 삼각형이 베니어그램 도형 상단에 떠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어둡고 심각한 면을 잘 보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긍정적 전망그룹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좀 쉽게 설명한 거예요.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2번 포인트를 보세요. 감정 영역에서 가장 상단에 있죠. 그리고 7번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영역의 가장 윗부분에 놓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감정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매우 밝은 편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만 본다는 거예요. 음향으로 치면 양의 감정과 양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얘기입니다. 밝고 가볍고 심각하지 않고 뭐 그런 스타일이라 거죠. 그리고 본능 포인트는 9번이죠. 본능 제로 포인트입니다. 제로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배당 기능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지만 음영의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상쇄되어 겉으로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욕구나 욕망이 없는 세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감정과 사고가 밝고 경쾌한 상태란 얘기예요. 낙천적입니다. 뭐든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면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긍정적 전망그룹. 낙관이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할 1번, 3번, 5번 그룹을 왜 능력 그룹이라고 부르는지 보겠습니다. 1번, 3번, 5번을 연결한 삼각형이 애니그램 도형에 놓이는 위치를 보세요. 여기서 3번 포인트는 감정 영역의 중심이죠.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양쪽에 사고와 본능이 날개를 펼치면서 마주보고 있죠. 여기서 사고에 해당하는 5번 포인트를 주목해 보면, 이 포인트는 사고가 내면으로 가장 깊이 들어온 위치라는 걸알수 있어요. 말하자면 음의 사고라는 겁니다. 무겁고 심각한 진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가란준 차분한 상태고요. 그리고 본능에 해당하는 1번 포인트를 볼게요. 이 포인트 역시 본능이 내면으로 억눌려지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 참아내는 압력이 최대치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의 본능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참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분노 같은 거겠죠. 그래서 역시 매우 침착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걸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아주 깊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머리를 최대한 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감정 제로 포인트인 3번의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감정이 잠재되어 있지만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섣부른 행동을 자제하면서 생각을 최대한 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로지 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자 생각을 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능력 그룹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영양이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하모니 그룹이 같은 유형들은 비슷한 문제를 갖게 되고 또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 또한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게 닮은 유형들을 묶은 게 바로 하모니 그룹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낙관이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감정과 사고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2번 포인트와 7번 포인트가 서로 반대쪽에서 마주보며 충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양이들은 뭐랑 뭐가 충돌하는 거죠? 본능과 그렇죠. 사고가 충돌하는 거예요. 1번 포인트는 본능이죠. 그리고 5번 포인트는 사고고요. 이두 가지가 하나는 왼쪽 아래 또 하나는 오른쪽 위에 있어서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충돌하고 있죠. 이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양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 그림에 그게 어떤 문제인지도 나와 있고 이들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나와 있죠 바로 억제된 본능, 깊은 사고, 그리고 감정 배제로 대처하는 거예요 이 대처 방식이 1번, 3번, 5번에 공통된 방식이어서 그 이름을 능력그룹, 영량이들이라고 하고 이세 가지 유형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 앞에 놓이는 그 문제라는 게 뭔지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본능과 사고가 충돌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 과거의 키워드부터 먼저 볼게요 여러 분 말씀드렸죠 자유독립입니다. 본능의 키워드는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현실이죠 괜찮습니다 이걸로 가볼게요 본인이 처한 현실과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하려는 것 이런게 충돌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독립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얽힌 것을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자면 현실이 그걸 얽어매고 있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능의 키워드에는 현실 외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전에 제가 본능 유형 8번, 1번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9번을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본능이란 것 자체가 시스템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본능은 몸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우리 몸은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아주 복잡하지만 그 안에 어떤 규칙이 있는 연합체 같은 거예요. 예, 근데 몸은 세포들의 연합체죠 이런 게 시스템입니다 규칙이 있는 연합체 그래서 규칙 역시 본능의 키워드가 되기도 합니다. 애니어그램을 잘 모른다면 혹시 이 규칙이 사고 쪽과 더 관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규칙은 본능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영양이들의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뭐랑 뭐가 충돌하는 겁니까? 본능, 즉 규칙에 맞게 돌아가는 현실 세계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통제 대상이 충돌하는 거예요. 왜? 그 통제 대상은 통제되길 원치 않거든요. 바로 사고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려고 한다는 거죠. 통제하려는 자와 그 통제를 거부하는 자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영양이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전에 낙관이들의 문제는 주로 1대1의 관계에서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1대1은 드물고 거의 1대 다수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요즘 인싸, 아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원래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인싸가 더 좋은 거고 더잘 나가는 거고 뭐 이런 어감이 있죠 그런 거 말고요 원래의 의미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인사이더 아웃사이더의 문제가 바로 이 영양이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걸 주제로 한 영화들이 꽤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는 SF의 고전이 되어버린 매트릭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트릭스가 뭡니까 이 영화에서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매트릭스는 통제이다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거지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매트릭스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우리의 적이다. 자,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는요. 아주 전형적인 5번의 영화예요. 철저히 5번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얘기입니다. 5번은 충돌해서 사고 쪽에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5번은 사고 고착이니까요. 본능의 반대편, 즉 시스템의 반대편에 위치한 사람이 5번인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바깥쪽, 아웃사이더 입장이 5번이고요. 그 반대쪽 시스템 내부자의 핵심이 바로 1번입니다. 전형적인 인사이더가 1번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은 인사이더가 될 수도 있고 아웃사이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구분이 3번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충돌에서 이들은 서로의 입장이 정반대일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는 매우 흡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1번, 3번, 5번 모두 커플리 움직이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감정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왜? 감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거든요. 역량이들은 낙관이들과는 다르게 문제를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죠. 이런 면에서 이들은 철저히 능력주의가 적용되는 프로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프로게이머, 프로바둑기사 뭐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리하는 세계예요. 오직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번은 완벽주의자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성격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는 일에 결점이 있는 걸 참아내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5번은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통제받는 걸 극도로 꺼리는 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은 타인들의 개입 없이 홀로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을 찾아주거나 그들이 원하는 지식을 제공해 주거나 그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의 간섭을 차단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3번은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최고를 지향하는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서 언제나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지는 걸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결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3번이에요. 이들은 완벽주의가 될 수도 있고 전문 영역을 파고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양이들은 세유형 모두 자신의 앞에 놓인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차가워집니다. 감정 스위치를 내리는 거예요. 이 스위치가 내려가는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